네, 방송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역 0시 1분입니다. 벌써 16번째 방송이 됐는데요 한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갈수록 여름에 가까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조금씩 더워져가는 날씨에 계절이 바뀌어가는 걸음걸이가 성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음, 사실 저는 더운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름이 아주 달가운 계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 모두 많이 타는 편인데 더위를 좀더 많이 타거든요 음. 그래서 여름이 주는 아 그래도 여름이 주는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어서 아주 가끔은 여름이라는 계절이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층 더워진 날씨 속에 다행히도 아직 밤에는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더워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에어컨을 너무 일찍 틀지 마시고 음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는 건 어떨까요 모기장은 꼭 치시고요 <웃음> 오늘 선곡들은 그래서 여름과 관계된 노래들로만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저는 여름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주스 여러번에서 네 안녕하세요 주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자 여름의 시작 초여름 특집 이라고 하기에는 뭐 별다른 것 없이 노래만 여름에 관계된 것들을 좀 틀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어곧 시작할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서 창고에 모셔뒀던 에어서큘레이터를 좀 꺼내놨습니다 화면이 좀 뿌연가요 아까 한번 닦긴 했는데 지금. 닦을만한 것이 있을까 좀 찾아보 겠습니다. 이걸로 닦으면 되려나? 잠시만요. 짠!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웃음> 네, 뭐 어쨌든 다시 진행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 주에도 다행히 사연을 읽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음, 제가 너무 그냥 사연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뭔가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니까 사연을 보내시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사연을 보내달라는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쵸 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사연에 대해 어떤 키워드를 좀 보내드려 볼까 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어 제가 어떤 주제로 사연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좀 공통된 그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뭔가 쓰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유주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키워드를 하나 드리면 글을 쓰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어, 저번 주에 제가 사연을 읽어드렸을 때그꿈 이야기를 보내주셨었거든요. 진짜 무슨 웹소설 같은 느낌의 꿈 이야기라서 그 덕후의 신이 나타나서 자기가, 최,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를 뭐 만나고 싶은 순간에 만나게 해줬던 그꿈 이야기를 정말 저는 너무 재밌고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그래서 다음 방송 때까지 여러분들이 꾸었던 여러분들의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이제 보내주실 사연들은 여러분들의 꿈 이야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내주실 사연은 여러분의 꿈 이야기입니다 잘때 꾸는 꿈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장래 희망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때 꾸는 꿈, 재밌었던 꿈 이야기들 아니면 뭐 감동적이었던 꿈등 기억에 남는 꿈 이야기를 저한테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으로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꿨던 꿈도 있으니까요 제가 거것도 다음 주에 한번 제꿈 얘기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번 주에도 보내주신 사연들을 좀 듣고 올 텐데요 앞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 사연은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요청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어 실명이나 아이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 한번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창피했던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현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입니다. 요즘같이 날이 좋은 달은 제가 속한 밴드의 야외 공연 일정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잡고 공연을 하고 내려와요. 이유는, 어휴, 바로 벌레입니다. 저는 벌레를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야외 공연을 하다 보면 뭐 조명을 받게 되고 그런 그 조명을 따라서 무수히 많은 벌레 떼들이 무대 안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도 공연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을 위해 신경 안 쓰려고 최대한 음악에 집중하며 연주를 해왔었어요. 근데 며칠 전 그날의 야외 공연장 위치는 평소에도 관광객이 아주 많이 몰리는 어 핫플레스, 핫플레이스인데다가 축제 기간이라 더 인산이 내었어요. 무사히 마지막 곡까지 본 공연은 아무 탈 없이 마무리됐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니 박수 소리와 앵콜 소리가 나서 앵콜곡을 연주하려고 앉은 순간 저 멀리서부터 제 느낌상 진짜 비행기만한 벌레가 날아와서 제 이마에 딱 <웃음> 순간 으아 하고 팔옥타고 고음과 함께 이마를 털면서 발버둥을 치고 말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팀원들한테 나 이상했지? 하니까 괜찮다고 토닥거려 주더라고요. 관악기 하는 오빠는 벌레 한 열댓마리 먹었다고 하고 웃으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러 온 친구들이 인사하러 대기실에 와서 하는 말이 <웃음> 순간 완전 미친 여자 같아 보였다고 그러면서 <웃음> 개콘 맞박인 줄? 이러더라고요. 아 정말 맞박이라니 굴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레슨이 있어서 공연 보러 왔던 학생에게 그 상황이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공연을 맨 뒷줄에서 봐서 제 비명소리도 안, 들려, 안 들렸고 벌레 때문인진 몰랐다고 그냥 속으로 아 우리 선생님이 너무 심취해서 엄청 업되셨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정말 그날 이후로 계속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노래를 딱 줄여주고 했어야 되는데 아 벌레 그쵸 이제 여름이 되면 다들 다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 벌레 싫어하는 분들 많죠 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벌레를 싫어하는데요 으 여름 되면 정말 벌레들 극성이고 모기도 너무 싫은데 아 진짜 몰라요 진짜 저 어렸을 땐 제가 곤충을 진짜 잘 잡았어요 정말 잘 잡았거든요 곤충 진짜 그냥 막다 잡았어요 어떤 곤충이든 상관없이 네 제리포킴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지금은 진짜 그 곤충들을 내가 어떻게 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지렁이도 손으로 잡고 막 사마귀, 뭐 잠자리, 매미 메뚜기, 여치 뭐다 잡았거든요 심지어 그 부들부들한 귀뚜라미까지도 잡았어요 그리고 뭐 어, 땅강아지도 잡아보고 하늘쏘 그리고 그 콩, 콩벌레 쥐며느리 진짜 이런 것들 참 많이 쉽게 쉽게 잡았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진짜 어. 아 근데 제가 곤충을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있긴 있어요 어렸을 때 어, 제가 사는 아파트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진짜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매미를 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잠자리채 있잖아요 잠자리채 갔다가 나무에 붙은 매미를 싹 하고 긁어서 잡았는데 매미를 꺼내려고 보니까 그 매미 뒤에 이렇게 그그그 그, 그, 그 뭐야 하여튼 매미 우리가 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울림통 그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오. 근데 매미가 살아서 막 이렇게 그 안에서 기어다니는 걸 보고 아그 잠자리채를 버린 채로 동네에 내려와서 동네 형들한테 내 잠자리채 좀 찾아다 달라고 그 안에 매미 주, 매미가 살아 움직인다 <웃음> 울면서 막 내려왔다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 아버지랑 아들들, 이렇게 어렸을 때 산에 따라간 적이 있는데, 어떤 산에서 제 또래 남자애가 그 엄청 큰 암사마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암사마귀를 발견했는데, 어, 그 친구가, 아유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뭔가 잔인한 것들이 되게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만한 돌 갔다가 그거를 퍽 하고, 터트렸어요 근데 하, 그 친구 얼굴 잘 기억 안나지만 그 돌을 치운 다음에 그 배가 터진 사막을 이렇게 집더니 너 가질래?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어, 됐다고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앞에서 처음으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 엄청 혼났던 기억도 있는데 엄마한테 진짜 두드려 맞았거든요 욕했다고 근데 하, 그 녀석 때문에요 아니 왜 사마귀를 왜 죽여 왜아 이거 모니터가 또 이러네요 지금 모니터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 컴을 바꿨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요 좀 화가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곤충을 많이 무서워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 그 되게 조그만 날벌레거든요 그 흰옷이나 형광색에 되게 잘 붙는 그 아주 작은 날벌레 혹시 아시나요 그거 잘못해서 막 옷에 붙었는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죽이거나 그러면 아니면 뭐 이렇게 딱 방으로 딱 쳤는데 이렇게 터지면 무슨 볼펜으로 그런거지 검은색 칙 하고 남는거 혹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다들 뭔지는 알거예요 그거 네 하여튼 그 빨래도 가끔 안 지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운동장이나 그 한강 같은 데 가면 공중에서 공중에서 막그 서로 단체로 댄스하고 와 이러고 있는 애들 있어요 그 한무더기 날고 있는 애들 걔네들 이제 저 이제 주말마다 이제 축구 하러 가면 그 친구들을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먹게 될것 같은데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진짜 별로네요 네. 네. 하여튼 벌레가 이제 많이 들끓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모기도 조심하시고 벌레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름,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하십시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역시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고민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막상 사연을 쓰려고 해보니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네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글재주도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빨리 제 얘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약 4개월 전에 소개로 만난 애인을 그저께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애인을 소개시켜 줬던 동생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왜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헤어져 버렸는지 모르겠다면서 둘이 얘기라도 하면 좋겠길래 좋겠다고 제안을 하길래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저도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제가 차였는데 제가 그 당시 월요일에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 둘이 잘 놀고 사랑한다는 소리도 잘 주고받고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잘 만나야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나간 사랑을 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문자로 통보를 받았어요 아니 뭘더 붙잡고 이럴 생각도 못하고 왜그런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주고 아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 소리만 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아, 헤어... 그렇게 헤어졌던 친구를 다시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라고 하니 뭐 처음에는 좀 꺼려졌지만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저희는 그날 만나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술을 진짜 잘 마시거든요 저는 잘못 마시지만 처음엔 그냥 뭐잘 지냈냐 정도 안부를 묻다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술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냥 너무 급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그럼 얘기를 하고 일부러 싫은 것도 좋은 척 하지 말지 그랬냐고 해도 아 모르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다시 얼굴을 보니 잘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감정들도 다시 떠오르는 것 같고 또 요즘 외롭기도 해서 그런지 다시 이 사람을 잘 만나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아니었나봐요. 그리고 이 정도 마음이면 내가 한 번쯤 먼저 연락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할까봐 더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 굳게 먹고 연락 안한건데.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다 지난 일이니 미련갖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요. 예전에도 이유도 모르고 차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땐 상대가, 상대방 가상대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잘해줘야지 내 마음 다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를 대했거든요. 그런 부담감을 주면 안 됐는데 하... 앞으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혹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떠나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물론 그런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연애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고민이라기보다는 무슨 신세 한탄 같은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 진지하고 깊은 마음을 줬다가 제대로 된 이유도 못 듣고 연달아 헤어짐을 당하다 보니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자신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외롭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나간 연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한숨만 납니다. 다른 시작을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두 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사연 듣고 계신가요? 아 진짜 어떻게나 진짜 이 마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잘 알아요 난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하죠 이거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아, 내 마음이 이래도 상대방 마음이 안 그러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아니 기회 한 번쯤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좀 서로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맞춰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아, 우리 못 만나겠어 그만 만나 하면 이거를 당하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 미칠 것만 같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나는 진짜 이거 너무 잘 알겠어. 아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왜 이렇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 난 이게 진짜 불만인 게 이런 사람들은꼭 주변에다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아 물어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 에게 너무 막 너무 팔랑귀처럼 이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아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건데 왜왜 왜 다른... 왜 다른 사람의 말, 의견에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꾸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웅님. 소통하는 라방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 사연 읽어드렸고, 지금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아니, 아 이런 경우는, 하여튼 이,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뭐냐, 대부분 연애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얘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은 근데 그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에 되게 친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그 자기 친구의 지금 잘못하고 있는 애인이 나쁜 새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내 친한 친구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 응? 야야 헤어져 헤어져.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고. 왜냐? 아, 친한 사람이고 얘는 내 앞에 있고 같은 편이고 얘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아 절대 이게 양쪽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걸 털어놓는 본인 본인도 이 본인의 마음이나 상황을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랑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걸 부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싫고 억울하니까 아, 게다가 사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물어보고 막 털어놓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죠? 아 그렇다니까 아 그럼 일단 내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한테도 결국 내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단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구조사, 구조상 그죠 아, 그럼 어떻겠어 듣는 사람은 당연히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듣는데 아, 헤어지라고 하고 딴 남자 만나라고 하겠지 딴 여자 만나라고 하겠지 근데 삼자가 보면 제 3자가 보면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게 얼마나 쉬워 그냥 내인도 아닌데 아야 힘들면 헤어져 야 힘들면 그냥 헤어져 이렇게 말한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진짜 본인 연애 문제면 이 주변에 자문을 구하기 전에 본인 애인이랑 당사자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주변에 물어보는 건 진짜 진짜 가까운 뭐 한명 두명의 사람한테만 물어보더라도 고 물어보더라도 좀좀아 예? 연애는 두사람이 하는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딴사람 의견을 물어봐 예? 사귀라면 사귀고 헤어지라면 헤어질거야 아니면 뭐 그냥 그 타로 전봐주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아서 그거 하라 그게 하라는대로 하지 그래 그냥 얘기도 안하고 그렇게 헤어질거면 제발 제발 대화 하세요. 대화를. 응? 네? 아니 내가 하라고 이렇게 부, 그냥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헤어짐을 당한 일방적으로 통보 당하는 사람은요. 진짜 막와 진짜 마상 크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있는 있기도 힘들고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진짜 딴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이게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야. 아나 진짜 너무 너무 흥분했다 지금. 그죠? 아, 좀 흥분했어. 잠깐만. 그러니까 그래요. 그 선택은 어쨌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 선택을 본인이 할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하, 헤어지기 전에 서로 얘기는 확실히 많이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 어쨌든 진짜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서로 당사자끼리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얘기 좀. 이거 속에 쌓아두면 뭐해. 차라리 얘기해보다가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나랑 안 맞는다. 정말 안 맞는구나 라는 판단도 한두 번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한두 가지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예? 좀 얘기도 해보고 좀 며칠 더 지내보고 하라고 그게 맞는 거죠 어지웅님네 예비군은 이제 저는 끝났고 헬스장은 11일부로 끝나서 이제 다른 헬스장으로 옮길 건데 근데 <웃음>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하여튼 하, 다시 얘기를 좀 이어 나가자면 저도 연애를 진짜 못하고 이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너무 서툰 사람이라서 내가 누구 연애 왈가왈부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근데 나도 저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의 연애라고 해도 나는 내 네? 친한 사람의 연인은 당사자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른채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친구 편을 들 때도 있지만 최대한 그 판단을 내리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걔랑 헤어져 말아 이런 거는 나는 절대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도 뭐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이런 말도 하기 싫어요. 지금 이분한테 그 지나간 두 사람이 이분한테는 세상에서 진짜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아니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저 사람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힘든 건데 아 노래 듣고 올게요 일단 심각해졌으니까 좀 신나는 노래 갖다 하나 틀어 드릴게요 오늘 여름 노래 특집인 건 아시죠 윤종신의 서머맨 듣고 올게요 네, 윤종신님의 써머맨 듣고 왔습니다. 어 쥐웅님이 어, 주제 벗어난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소통하시는 방송 보다가 글 남겼어요. 근래 8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결혼 정년기에 준비할 것도 많은데 이 시점에 무언가를 새로 한다는 거에 마음이 무거워서 고민 남겨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 정말 어렵겠네요 무언가 진짜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일에 대해 도전을 할 때는 사실 리스크가 항상 따라오는 거니까 아...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스타트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힘내서 꼭 좋은 사업 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를 이제 다시 시작하고 뭐 새로운 걸뭐 해보려 하고 배우던 걸 다시 배우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아 진짜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겨내고 나면 뭐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같이 파이팅해서 한번 헤쳐나가 보는 걸로 해보시죠 네 고민사연 올려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오늘 인스타에 제가 방송 예고를 하면서 인스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열아와 같은 성원에 의해 네,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분 질문들의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b 지 m 깔고 네 오늘 인스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첫 번째 꽃찡 데일리님 이제 방송은 목요일로 확정된 건가요 또 피곤함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 추천해주세요 네 보통 수요일이 아니면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특별한 스케줄이 있을 땐 제가 미리 날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거나 펑크를 내겠습니다 <웃음> 피곤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음, 새벽 0시 1분을 들으시면서 푹 주무시면 됩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네두 번째 YPS91님 I love you so much. 네 Thank you so much. 네 KK 깡 YJ91님 음식점에서 예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이면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결혼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어, 저는 뭐 웬만하면 그냥 무시합니다만. 제 식사를 이제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가 생기면 말을 할것 같습니다. 뭐 결혼은 연애부터 해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 어, I am YonXX님, 연애 안 하세요? 때마침 이렇게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HBREESE님, 아난 이분 아이디를 자주 보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 장명소에서 받, 받은 이름 3개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름이 마음에 드세요? 어... 그거 현재 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정해졌어요 지금 제 프로필 작업이나 이제 포털사이트 작업이 끝나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초성이 지읒 이응 이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질문 썽민주님 안녕 네 이건 질문이 아니니까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입니다 봄그램 부인님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제가 참 착한 것 같은데요. 두분다 좋지만 엄마랑 조금 더 친한 것 같긴 해요. 뭐 질문이 너무 어린애 같고 미숙하고 귀엽네요. 815영난니님햄최몇햄최둘 <웃음> 낫세트. 비키디 화이트님 왜 그렇게 잘생겼나요 음 저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영이 피타일리 어, 치바사님 오빠는 왜모델일이 하고 싶었어요 음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웃음> 랄랄라에이치님 자녀계획은 결혼던 언제 할지 모르는데 뭐 아들, 딸 하나씩이면 좋겠어요. 네 다음 분은 릴리와이킴님 요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지금 제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쟁은킴님 오빠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요 음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누군가를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너무 늦게 와서 그런진 몰라도 뭐 아프지만 소중한 기억입니다 뭔가 제가 새로운 거를 방송에 좀껴넣고 싶어서 마련해 본 건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을 것같아요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다음번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들은 11시 반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크립트를 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이제 예고 스토리가 올라오면 거기에 많이들 질문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제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제 유튜브에 그 한국직업방송의 다스베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걸 아마 그 사이트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볼수 있고 원래는 TV채널에서도 볼수 있는데 한번 그거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뭐이화든삼화든 올라오면 제가 파일을 받아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괜찮으시면 뭐 찾아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내일도 11시 반에 오전 11시 반, 오전 11시 반, 오전 11시 반에 유튜브에서 한국직업방송을 검색하시면 11시 반에, 오전 11시 반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어, 주변에 지금 취업준비생이 있다면 많이들 추천해주세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의 다스베이더에서 제가 MC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조금씩만 추천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코너 만화추천방 가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화 추천방입니다 어피치 잘 보이나요? <웃음> 오늘 추천, 추천드릴 만화는 다음 웹툰의 아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마영신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저번 주로 마지막 회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 예체능 계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만화를 볼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극사실적인 이야기들과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 만약 그런 지점들이 좀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음,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요즘 유행하는 다른 만화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편안한 그림체들로 그 작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만화인 것 같습니다. 어, 소위 말하는 이 바닥 사람들이 겪는 생활고나 뭐 부침이나 그리고 인간의 내적 외적 변화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림인데요. 어, 크게 세 명의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 갑자기 뜨게 되는 주인공 그리고 우직하게 본인의 뚝심으로 견뎌나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주인공 그리고 치사하게 아주 야비하게 기회만을 엿보면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주인공 이세 사람이 진짜 아주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잘 버무려서 보여주는 그런 웹툰입니다 캐릭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평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말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이 웹툰을 끝까지 보게 하는 요소인데요. 보고 있다 보면 아 진짜 찌질하다 뭐 밉상이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속 터지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툰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게 괜시리 놀라우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아티스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겪고 있는 아주 사실적인 모습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화가 올라온 마영신 작가의 아티스트 다음 웹툰의 아티스트를 읽어보세요. 만화 추천방에서 강추드립니다. 네, 만화추천방도 이렇게 듣고 왔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 일단 듣고 와볼게요. 마지막 곡은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입니다. 마지막 곡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밤 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 해 볼게요. 16번째 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늘 행복하고 기쁩니다 진심이에요 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무더운 여름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차근차근 보내 간다면 정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차근차근 올해를 같이 걸어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힘이 돼 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 하루쯤은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싶거든요 내일은 또다시 불금입니다. 갈수록 더워지면 정말 불금이 될 텐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시원하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선한 밤 아니 선선한 밤 꿀잠을 위해서 이만 불 끄고 방송 마칠게요. 다들 잘자요.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